자자, 마케팅팀 장기용씨 모두 알죠?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함께 할 거예요. 기용 씨, 인사할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부터 글로벌 팀에서 같이 일하게 될장기용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! <웃음> 자, 다들 보여보지 아, 우린 영어 닌낸 쓰는 거 알죠? 난 존, 기용 씨, 나는 그 토마스. I'm Mary. <웃음> 뭐 다들 경범해기용 씨도 편하게 한번 정해봐요. 제가 그럴 줄 알고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장기용의 영어 익명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? 이빅 데이터를 통해 나온 제 이름은 평범함을 거부하죠. 열정, 시크, 모든 세럼담까지 담은 이름.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제 의지가 담긴 바로 그 이름. 바로 하레나 이즈. 뭘입어자 <웃음> 하면 자. 지금까지 이런 옷은 없었다 수트인가 캐주얼인가 네 안녕하세요 파란나이트입니다 칼퇴는 했는데 배가 100그릇 한정 판매? 강력한 맛집의 기운이 느껴진다. 역시 이 맛이죠. <웃음> 아, 저 인형 너무 귀엽다. 그지 내가 뽑아 줄까? 응. 제가 저거 한판 할게요.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남자 친구분이 아주 헌칠하시네. 여자 친구분은 미미시고. 짠. 아니야. 그렇습니다. 그만해도 될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<웃음> 저 화면 이야 커플 인형도 있었네? <웃음> 아니야 가자 아니, 잠깐만, 아니야 아니, 괜찮아 뭐, 가자 척하면 착 파레나이트.